어,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 어떻게 할까 아, 코로나니까 올해 사역은 안 되는 걸로 그냥 생각하면 이건 나로서 할수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 신천지 사건이 터져서 하루에 800명씩 환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순간들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코로나지만 괜찮아 코로나지만 우리 꼴라인은 작년에 금식들련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꼴라인은 1은 그대로 진행하고 작년만큼 살해야 되겠다 똑같이 하나님이 1 0에 대한 목표를 주면 1 0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이고 60을 설정을 하면 60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는 어렵기 때문에 50% 선방했다 60% 선방했다 그러면 40%가 줄은 거잖아요 그 승방이란 건 없다. 말씀 속에 항상 힌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사도 바울이 편지로 서신을 썼다는 건데 비대면 어쨌든 접촉하지 않고 사랑을 전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연히 제가 독수 토론을 또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하늘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. CCC에 한번 와볼래? 이렇게 <웃음> 진짜 감사하게도 하늘이가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. 어 신앙생활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도 지금 저를 따라서 계속 매주 매주 가고 어, 있거든요 확실한 걸 잡으면 된다 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분만 잡으면 된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뭐 순원들에게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또그한명한 한 명을 전화로든지 또주으로든지 숙모임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면서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준비된 제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시도들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진한 무엇인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 시시씨는 사회방역 수준을 준수하면서 직접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. 결국에는 만나야 양육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올수 없다면 내가 가야겠다는 라 마음을 먹어서 이공학번들이 있었던 약 20개의 도시에 직접 찾아가서 마음도 전하고 식사 교재도 하고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모든 사회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수반되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환경에 지지 말고 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 일단 먼저 가서 학생들을 일단은 만나보자 학생들을 한명한명 한명 만나보면 아또어떤 해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보세요 어 예성아 네 아, 반바오 식 간사님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 지금 어디야 이제 신방을 하러 가는데 다시 빈소도로 가지는 아 너무 아쉽잖아요 정도 없어 보이고.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들도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. 애들이 이제 집에서 강의 들으면서 먹을 수 있는 뭐 작은 간식이라든가, 거는 이제 고라드 쓸수 마스크 있는 마스크가 마스크 티. 실제로 숨모임을 할수 있는 덮포 보구들도 활용해가지고 숨모임도 할수 있게 하고 직접 찾아와서 만나서 밥도 차주시고 그리고 연락 도 계속해주시고 되게 생소하게 다면서도 감사했었죠. 뭐 힘든 점이라고도 크게 뭐 생각이 안나네요 굳이 뭐 굳이 뽑아보자면 처음 이제 얼굴도 모르는 애들을 가서 찾아야 되니까 아, 부사와 아이들의 얼굴이 다를 때아 그때 어렵더라고요. 사실 간사님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많은 동역자들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. 실제로 한 지구에서는 5월 한달 간사님들의 모든 주행거리를 합산해보니 무려 13만 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. 주유비로 환산해보면 기름값만 1,600여만 원. 서울, 부산을 163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. 이 모든 재정이 동역자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우리 CCCM은 사랑을 아래로 흘러보내는 사랑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신입생들에게 아래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또한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CCC 공동체에 가진 힘이고 또한 그 사랑이 가진 힘이라는 생각을한겁니다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힘,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